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아, 요즘 돈 벌려면 은 지속 가능성 얘기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품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화장실에도 항상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없고 나는 뭐 예를 들어 밖에서 뭔가를 버리거나 버려질 것들을 구매할 때 나는 지금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고한번더 손을 놓는 플라스틱 음료를 들고 들어온다 이러면 은 이거를 먹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근데 너희도 이 공간에서 거짓말쟁이는 되지 마라 하나씩 이제 물어뜯는 거죠 쓰레기통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성이라는 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환경을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함께하는 팀원들을 함께 오랫동안 유지하고 같이 커나가고 그런 것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만둘 이유를 쓰고 싶어요. 팀원들이. 예를 들어 여기는 복지가 안 좋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냥 제가 들어가서 혼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꼭 아들이, 19개월 된 아들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 꼭 일어나요.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눈 비비면서 진짜 걸어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바텐더 김도형 대미라고 하고요 지금은 청담동에 아주 작은 바 제스트라는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텐더라고 하면은 바에 있는 뭐 셰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음료를 손님들에게 추천도 할수 있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손님들과의 호스피털리티 손님을 서비스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게 바텐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도 그랬었고 지금도 당연히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추구하는 거는 소비자들도 저희와 함께 항상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바텐더들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멋있고 뭐 맛있는 칵테일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 소비자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소비자의 이제 시야라든지 소린이자가 원하는 맛을 본인 개개인이 다 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희는 좀더 가치 있는 음료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단순히 맛있고 멋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더 스토리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철학을 담아보자. 거기서 찾아낸 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된것 같아요. 그거를 업장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셨는지? 어 구현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음료를 만들 때 재료들 을 버려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몬이나 라인 같은 과일들을 착집하고 나면 버려 그냥 껍질들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데 그걸 한번더 끓여서 스톡을 만들어서 업사이클링해서 쓴다든지 모든 재료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한번더 저희는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한번더쓸수 있을까? 어떻게 업사이클링을 할수 있을까? 그런 음료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을 녹여내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사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저희가 직거래를 해서 이제 오는 용기 같은 것들도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서 저희가 다시 그걸 받는다든지 농장에 오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2년 정도 나 오게 된것 같은데 그냥 바텐더로서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는 바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민트, 바질 이런 류의 로즈마리 정도거든요 항상 모든 바들이 발주를 넣고 여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누가 이걸 기르시는지 이민트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제스트라는 업장의 철학을 지키고 싶었죠 이걸 더 키워나가고 좋은 가치를 음료에 담고 싶어서 일단 생산자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부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아이디어는 교류하고 그리고 발주를 넣었을 때 보통 허브류들 같은 경우 플라스틱에다가 와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싶었었어요. 매일매일 몇 개씩 들어오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직접 와서 내가 이걸 가져가면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농부님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왔을 때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집에 나올 때는 항상 아 피곤한데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오면 항상 햇빛 받고 쬐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항상 좋아지고 딸때막 우리 칵테일 더 맛있어지는 기분이 사실 들어요 더 같이 있어지는게 들고 그 전에도 사실 막 쓰면은 재료들 쉽게 버려지는 거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절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따온 거 때문에. <웃음> 예를 들어, 뭐, 메리골드 같은 경우, 팀원들이 그냥 한 손에 막북 올리려고 해요. 가, 가끔씩. 이거 아니다. 이건, 이, 따오는 것도 힘들다. 이거, 이렇게 들여봤자, 예뻐 보이지만, 뭐, 딱 뜯어드시는 것도 아니고, 입 하나씩 뜯어가지고, 예쁘게 정갈하게 좀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 자체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이제 농장에서 가져가는 작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스트에서 보통 증류할 때 많이 쓰고요. 계절 짐 만들 때, 세이지나 타임. 레몬 버베나류들 많이 사용하고 침출할 때 많이 써요. 이제 코디얼이라고 해서 산과 당이 있는 논알콜성 부재료인데 거기에 이제 허브들 침출해가지고 향을 입혀내고요. 그 외에 주로는 이제 띄어 올리는 가니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장 내에서도 예를 들어 일회용 제품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 토니워터, 콜라, 진저에 같은 모든 탄산음료를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도 하지 않고요. 재사용 용기, 넵킨, 타월 이런 것도 화장실에도 항상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없게끔 최소화하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페이퍼 타월 사용하면 사실 버려지는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무의미하게 네, 그런 것들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핸드타월을 다 사용하고 또 이제 빨래를 해서 걸다 다시 구비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손님 물티슈 같은 경우도 찾으시면 저희는 재사용 가능한 이제 물티슈를 저희 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얘기, 스레기 네. 재료를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진심이에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게 된 거는 제 생활이 제스트를 오픈하기 전에 제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쓰레기를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크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음료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들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와 그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때 딱든 생각이 모히또라는 칵테일 아시죠? 네.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 그한 잔으로 비유를 했을 때 누구나 맛있는 모히또는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맛있는 모히또가 뭔지 소비자들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모히또가 이제 대명사로 사용하는 칵테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칵테일을 우리 바텐더들이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노력을 더 하는 부분이죠 그게 그 노력이 뭐냐 원래 탄산소가 들어가는 걸 그런 시스템 탄산도 우리가 직접 다 만들고 콜라 토니거터 소다수 소다, 다 직접 만들어서 쓰레기 배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오이에 들어가는 민트 민트다 이런 민트 그냥 발주 넣어서 이 민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민트 써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보다 저는 오늘 아침에 농장 갔다 와서 농부님도 뵙고 제가 직접 가지고 온 민트로 이 모이투를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그 음료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모든 부분에서 찾아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모이두였지만, 이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집에서 제 쓰레기를 안 만들진 않아요. 근데 하루에 일과의 절반 이상을 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바텐더라는 사람은 손님을 설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득이 나쁜 설득이 아니라, 우리 이걸 이렇게 만들었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설계를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분이 더 맛있게 드시게끔 설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다 보니 이제 나와의 약속같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 밖에서 뭔가를 버리거나 버려질 것들을 구매할 때 나는 지금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면 안되자고한번더 손을 놓는 물론 그게 100%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고 같고, 팀원들한테도 그런 걸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플라스틱 음료를 들고 들어온다 이러면 은 이거를 먹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근데 너희도 이 공간에서 거짓말쟁이는 되지 마라 여기 들고 오는 건 아니다 집에서 먹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 거짓말쟁이는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업장에서 맛과 혹은 음료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분들께 모두다 가치를 설명해 드리고 뭐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음. 들었어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시행투를 거치면서 시 음. 존중해 준다고 저는 듣고 있거 그렇죠. 네네 그 과정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근데 오픈 초기에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저희도 준비가 좀덜 되기도 했었고 저희는 제로에이스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요즘 돈 볼륨 지속가능성 얘기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설득을 시킨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졌다고 해도 이 칵테일 한 잔이 맛있어야 돼요. 저희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당연히 먼저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그 가치를 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맛이 별론데 이걸 우리 쓰레기 안 줄였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더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할 말이 더 이상 없으시고 오히려 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맛없어요 예를 들어 진토닉을 저희가 만든 손님워로를 했는데 아 기본 기존 진토닉보다 맛이 없어요 뭐. 그러면 사실 저희는 노력만 한거죠 시간만 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더 힘내서 할수 있고 손님들도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면서 굳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긴담인가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노력을 들 하고 있잖아요 제로는 할수 없다고 봐요 대기업들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저희가 제로를 만들겠어 세계적인 기업들도 본인들 뭐 플라스틱 줄이고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우리는 우리 공간에서 우리가 시간들이고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거는 하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대기업이 되면 좀더 그걸 영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쓰레기를 영어로 만들 그게 왜 어려운지 지금은 영어로만들면건 저희만으로 힘는 불가능한 게영어로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저희가 뭐 키우고 술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병도 나오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배송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박스 도올 수도 있고 이걸 영어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에서 봤을 때 눈에 띄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캔 쓰레기 이런 것들은 주말 오퍼레이션 끝나고 나면 막한포대두 포드씩 포도, 한 나오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막 줄여버릴 수 있다든지 하나씩 이제 물어 뜯는 거죠 쓰레기통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팀원들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혼자서는 절대 못하는 작업들이에요 이제 아이디어도 공유를 해야 되고. 쓰레기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게 아주 네. 엄청 멋있습니다.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예전에 별을 정말 촬영하지 못할 법한 것들도 많이 시도해 봤어요, 저희는. 이것을안번려 보려고. 또 얘기해 주죠. 네, 별거 다해 봤어요. 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막 저희가 뭐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야, 이네 그지냐?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막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는 하 거에 집중해서 줄여서 그 결과물이 좋게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는 시행착오로 웠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이프가 너는 그지냐. 알겠습니다. 그 식당도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일단 맛이 좋아야 되고. 불 기본죠. 이그 네, 기본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맛과 맛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갖춘건 당연한 거고. 이게 네, 더 어려운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다 그걸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좀더 오르나요? 아,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업장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그 지역 대비 낮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 문화를 좀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싶었어 가지고 낮은 편인 것 같고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요 어, 이제 저희가 메뉴가 처음 서브 딱 들어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알수 있잖아요 사, 이분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호응을 해 주시는구나 또 방문해 주시면 그 얘기가 끝난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막 말씀을 막 드려도 들은 채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 어어 어. 그리고 이제 진토닉 한잔 나왔는데 모르고 스쳐지나 안 듣고 지나가시다가도 음료 받으시고 한번더이 음료를 설명해 을 드리면 이거 저희가 짐 만들었고 쓰레기 배출 안 하는 토니워터 썼습니다 제로웨이스 진토닉이 아. 와 대박 이러시면서 이제 딱 드시면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 텐더라 하면 네. 영화에서도 그렇고 좀 화려해요. 네네. 화려한 조명, 화려한 그 바에서 물론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네네. 그 세이킹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 뒤에 이면에 있는 뭐 슬픔이라고 하긴 좀 아, 그런데 슬, 슬픔이 많죠 바텐더가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바텐더의 슬픔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 그죠 너무나 재밌는 일이고 멋있는 일이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저는 정말로 큰 F&B에서 정말 가장 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좋은 위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기 시작한 단계고 올라갈 수 있는 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원래 밑에 있었고. 근데 이제 애완이라고 하면 사실 직업적인 애완은 삶의 그 패턴이 남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희는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쉽지가 않죠. 남들은 이제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근데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평일에 만나기에는 저녁에 다들 아 그거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물론 결혼을 먼저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고민을 엄청 했던 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는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내가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이 말씀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은 게내 배우자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저녁밥을 항상 혼자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 이제 한번 오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쉽진 않겠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인데도 이런 부분을 내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 물론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었 다행히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애가 이제 크고 있는 상황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냥 제가 들어가서 혼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꼭 아들이, 19개월 된 아들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 꼭 일어나요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눈 비비면서 진짜 걸어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럼 이제 또 전속으로 빨리 이 문화를 더 성장시켜서 저희가 낮술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낮에 일할 수 있는 바텐더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빨리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면 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뭐 밤, 낮에만 일을 안 해도 밤에 일하고, 주 동무 일하고, 낮에 갈때 가족들이 뭐 필요한 상황이면 낮에 이제 일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곳에 고정으로 이렇게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 국민이 낯설라는게 아니니까, 네. 일부의 분들이 이런 문화를 문화를 지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직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발전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테스트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은 김대영 파트너로서의 계획은? 저의 계획은. 제가 바텐더로만 일을 할 때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대회도 우승하고 잘하는 바텐더가 되고 싶고 유명한 바텐더가 되고 싶고 근데 이제 제스라는 곳을 오픈을 하고 나서는 팀으로 움직이는 게 되다 보니까 팀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이 오래오래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환경을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함께하는 팀원들을 함께 오랫동안 유지하고 같이 커나가고 그런 것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좀더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이게 지속 가능해지고 내가 이쪽으로 약간 더 음. 일을 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고그 얘기 좀 해. 팀이 되면서 저의 역할이 바텐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맨의 역할이 더 더해진 더것 같아요 오히려 바텐더보다 그쪽 비중이 커지고 제가 믿는 팀원들이 나머지 바텐딩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는 거기도 한데 계속해서 저는 저희 제스트라는 울타리를 키워나가고 이 친구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가고 다음 공간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직원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업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군가 연봉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업장 스타일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일해보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 뭐 고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서 내려가는 친구도 있고 일을 그마, 아예 그만두려는 친구들도 있고 이 요소들이 아예 그만두는 친구들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의 꿈은 이 팀을 계속 키워나가고자 하는 꿈은 그만두고자 하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연봉 당연히 업장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커지면 은 다른 곳보다 먼저 주면 선택지가 없어지겠죠 다른 곳에 뭐고향에 저도 사실 고향이 부산이어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뭐 마흔이 넘었을 때는 부산에 빠를 차려서 있으면 내가 거기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왔다 갔다 일을 하면서 서울과 병행을 할수 있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친구가 예전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제스트팀에 합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언젠가 외국인 여자친구와 뭐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그 나라로 가거나 그 여자친구가 한국에 오거나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업장을 그만두는 게 너무 싫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목표는 제스트는 청담동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브랜딩을 하고 제스트가 아니어도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싱가포르에 있을 수도 있고 뉴욕에 있을 홍콩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키워나갔을 때 누군가 저한테 와서 저 해외 가서 일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해외 가서 일해보고 싶은데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아헤어 가고 싶어? 그럼 우리 저기 싱가포르 있잖아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살 이런 걸 계속해서 맞춰놔 그런 것들을 그만둘 이유를 없애고 싶어요 팀원들이 예를 들어 여기는 복지가 안 좋아요 그래 우리 같이 고민해서 이걸 복지를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 급여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한계는 있겠죠 그거를 맞춰가면서 그래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된다면 뭐또 미래 다시 만나자 <웃음> 좋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아이고, <웃음> 일단 저희가 오픈한 지 2년이 됐는데 시대 상황이 그렇다 보니 업장에서 뭐 1주년, 2주년 파티 같은 것도 못 해봤고 행사들을 못 했어요. 행사라고 하면 바가통, 해외 바텐더들이랑 교류를 하려고 서로 초청을 하고 게스트 바텐더를 가고 이런 교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 2년 동안 그걸 한 번도 못 했던 거예요. 당연히 해외에서 바텐더들이 올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국내 주변 바텐더들을 초청하자니 뭔가 이벤트를 열어서 여러분 놀러오세요 하는 걸할 수가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한이 됐던 것 같아요 파티도 못했고 지금은 원없이 해외 다니고 있고 원없이 초청하고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죠 음... 저도 파텐더님랑 소통하면서 또 셰프님네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자유로 소통의 원활함 그래서 저도 무척 기대스럽고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부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의 그런 작물들도 혹은 허브들도 네, 바에서 증류할 때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이 소통하면서 저도 바문화의한 부분을 아, <웃음> <웃음>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부분을 같이 가고 싶다.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였습니다.